오, 박쥐 다이어리. 택 1. 자, 그러면 이번 썸네일은 일번으로 고르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. 릴파님, 릴파님! 응, 저 아기 박쥐인데, 릴파님 소리에 이제 귀가안 아파요. 아이고, 우리 박쥐가 그랬어요. 어구, 어구. 딱대 나도 응애 해줘. <웃음> 응애. <웃음> 아니 이게 <이거> 뭐 해자 <웃음> <혜자> 리액션. <웃음> 응애. 아 해자 리액션 대박이네. 뭘 응애 하애들은 나도 응애 박지 응애. <웃음> 뭘 응애 응애는. 내가 <웃음> 네